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NFP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의견일 뿐이니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NFP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움직입니다. 막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넘어져서 울기도 하지만 보통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아이들 조용히 시키기가 쉽지 않죠. 계속 떠드니까 그래도 별로 밉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컨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지 않으면 항상 웃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자주 웃죠. 밝아요. 그래서 밉지가 않은 거죠. ENFP를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ENFP의 첫인상입니다. 하지만 ENFP가 그런 면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이사람 사실 알고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 나름 전문가예요. 아주 노회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는커녕 노인과 비슷한 수준이란 거예요. 특히 찐 ENFP인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탈관한 듯한 관조하는 듯한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ENFP는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직간접으로 경험해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행동 이면에 선전소전다 겪은 노인 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유형이 ENFP라는 거예요. 먼저 같은 ENFP끼리의 관계입니다. NFP는 기본적으로 아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그런 사람 둘이 만난 거예요. 어떨까요? 좀 시끄럽겠죠? 정신이 없거나. 근데 그건 제삼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본인들은 재밌는 거죠. 말도 잘 통하고요. 죽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지속성 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만나면 즐겁긴 한데 시간이 길어지면 피곤을 느낄 수도 있어요. NFP는 확실한 관종 중에 하나죠. 관종이 관종을 만나면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가수가 자기를 보면서 열광하는 팬들을 앞에 두고 노래 부를 때와 자기와 같은 가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노래 부를 때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한곡 부르고 나면 상대가 또한곡 불러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부르고 있을 땐 내가 손뼉 쳐줘야 되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좀 피곤해지는 거죠. 상대가 싫은 건 아닌데 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과도 비슷해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를 하면 선수들끼리만 야구하는 거잖아요 응원이 없으니까 좀 맥이 빠지죠 그런데 연장전까지 하게 되면 더 피곤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ENFP라면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가 더 좋다고 봅니다 딱두 사람만 있으면 처음 텐션이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 ISFP 유형편에서 F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ENFP도 FP 유형입니다 FP 유형은 관계 중심적 이면서도 자유분방한 편이에요. 잔소리 같은 건 별로 안 합니다.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요. 타인과 공감은 잘하는데 그냥 그러고 말죠.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FP 유형끼리는 대체로 잘 지내는 편입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서로를 구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려면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봅니다. 이 FP 내네 유형들의 공감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서 ESFP와 INFP가 양 끝단에 있죠. 내유형 중 ESFP가 가장 외향적이고 INFP가 가장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FP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순식간에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 INFP는 한 사람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있어요. FP가 속도라면 INFP는 깊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ISFP는 중간형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ESFP만큼 빠르지는 않고 INFP만큼 깊지는 않지만 이 양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적절한 속도와 적당한 깊이로 사람들과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잘 적응하는 편이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ENFP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요 중간형이 아니라 쌍방향이에요 ENFP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ESFP만큼이나 눈치가 빠릅니다 한눈에 쓱훑 버리면 분위기 파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 누가 누구랑 사이가 나쁜지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들 있죠. ESFP랑 ENFP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ENFP는 좀 색다른 점이 있죠. 이 사람은 평상시 ESFP와 비슷해 보입니다. 관종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업되어 있어요. 약간 흥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상할 정도로 다운되곤 해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곤 합니다. 이런 모습이 INFP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MFP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진지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FP와 비슷하죠. 가볍고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MFP가 가끔씩은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하곤 해요. 이럴 땐 ESFP가 아니라 INFP와 비슷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MFP는 대체로 FP와 비슷하지만 가끔씩은 INFP와 비슷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형인 ISFP와도 달라요. ISFP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감정변화폭이 ENFP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MFP 가 4차원 관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보통 FP는 IFP하고는 잘 통합니다. INFP도 e f p 하고는잘 통하는 편이에요. 이들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ESFP와 INFP는 상대적으로 좀 멀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ESFP와 INFP는 ENFP를 볼때알듯 모를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정작 ENFP 본인은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어떨 땐 ESFP처럼 인싸가 되었다가 어떨 땐 INFP처럼 아싸가 되었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FP도 알겠고 i n f p 도 알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 중간형인 ISFP도 이해가 가고요. 본인은 그 사람들을 다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좀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4차원 관중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 쌍방향 유형 EN 유형들은 다 비슷한 게 있어요. ENFJ 유형을 볼게요. 이 사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FJ 유형이죠. ENFJ는 평상시 ESFJ와 비슷하지만 가끔씩 INFJ와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ESFJ처럼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가끔씩은 INFJ처럼 혼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소수의 지인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한다는 겁니다. i n f p 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같은 NF 그룹이잖아요. NF끼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NF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아주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 공동체는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인류가 될 수도 있고요 생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ENFJ는 ENFP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처음부터 아주 잘 통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반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ENFP는 첫인상이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ENFJ는 반대예요 상당히 어른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심지어 성직자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ENFP의 면은 오히려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는데 엠프제 대면은 의외로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ENFJ 이야기할 때더 자세히 할게요. 어쨌든 이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n f j 가 n f p 를 돌보는 느낌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관계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는 ENFP 쪽에서도 ENFJ를 돌아보거나 품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만약 그게 안되면 둘 사이의 관계는 그 이상 깊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건 모든 관계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nf 그룹 중에서 infj도 있죠 infj와의 관계는 다음에 볼게요 이번엔 entp와의 관계입니다 entp는 nf 그룹이 아니라 nt 그룹이지만 enfp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유형이 enfp가 아닐까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여러 종류의 enfp 가 있다는 겁니다 enfp는 대체로 fp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죠 가볍고 밝고 아이 같고 놀기 좋아하고 관종이고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인프피처럼 비교적 조용한 느낌의 MFP도 있고요. 그리고 M프제처럼 뭔가 성숙한 느낌의 MFP도 있다는 거예요. 주로 나이가 좀 있는 분 중에 그런 MFP가 많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MFP인데 좀 신경질적이라고 해야 하나? MFP지만 의외로 상당히 터프한 거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ENTP와 비슷한 ENFP라고 봅니다. 사실 융의 8가지 심리 유형에 따르면 ENTP와 ENFP는 같은 유형이에요. 둘다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그래서 두 유형 모두 시야가 아주 넓죠. 특히 사람들이 모였을 때큰 흐름에 계속 관심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ENTP는 대화의 커다란 주제를 계속해서 따라가거나 주도하는 게 있고요. ENFP는 어떤 장소, 분위기, 배경, 음악, 사람들의 동선 이런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런걸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ENFP가 PD나 연출같은 분야와 잘 만든다는 겁니다. ENTP와 ENFP의 관계는 같은 ENTP끼리의 관계 또는 같은 ENFP끼리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ENTP끼리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속이 다 시원해질 만큼 잘 통할 수도 있고 크게 충돌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MFP끼리 만나면 정신없을 정도로 분위기 업될 수도 있지만 얼마인가 지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NTP과 MFP가 만나면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만 그러고 말거나 혹은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갈등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T와 F의 차이 때문이겠죠. ENFP는 ENTP 하는 말이 재밌긴 한데 가끔씩 지나친 느낌 공격적인 느낌 같은 게들수 있고요. ENTP는 ENFP가 너무 기분파고 충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주로 큰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웬만한 갈등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인 관계라면 잘 모르겠지만 친구나 동료 관계라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ENFP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차분하고 침착한 유형들이죠. INFJ, ISFJ, ISTJ, INTJ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